이게 낯설어. 춤도 못 추는데 저 개다리춤밖에 못 추어요. 아 진짜 춤 이런데 안 좋아해. 관절 렙이 안 좋아가지고 상상안 돼서. 거니가안 되네 지금 못 다기 때문에. 이게 송가인이라는 거죠, 제시. 제시. 아니, 여기가 와. 근데 송가인 씨 파트예요. 와, 근데 참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들고 노래를. 아그렇지 이제 노래 그러면, 노래. <웃음> 아, 우리 뮤비 찍는 건 아니죠. 아니 지금 여기다 요즘 여기 다 마이크 채니까이걸로 하면 사실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. 이로 맞죠. 음향이 근데 안 좋아요. 매니저. 노래가 안 살아, 안 살아. 그럼 제가 이걸로 한번 네. 보여드릴까요? 점 살살. 이 버전으로? 정말 라이브하는 것처럼. 이 버전으로 보여. 바로 이버 저는 오른손으로 마이크 들어요. 오른손, 오른손. 오른손 마이크. 오른손, 오른손. 왼손이야. 왼손인데, 오른손 오, 마이크. 와. 근데 아까, 뭐, 이 약간 바지 이런데, 좀 네. 잡는 거 있던데, 뭐, 이 약간 바지 이런데, 좀 네. 잡는 거 있던데, 그, 에, 에. 저 팬분들이 어르신들이라, 팬분들이 어르신들이라, 이런 거는 안 좋아요. <웃음> 이름면 원래 이런 건 이런 좀. 아, 좋아좀 얌전하게 좀, 좀, 약좀 이렇게 해야지. 이런, 이런 거 막. 아, 근데 원래 창하실, 여기 한국말 할 때도 다, 다 치마 다. 아, 다, 그렇죠, 다. 그렇죠. 아니지, 앞으로 여기 쪽이 여기 쪽은 안 보이죠. 아, 여기 쪽은 안 보이죠. 이렇게 다.